좀 c h i l d r e 한번 더앉아 오늘은 제감히 예상한 건데 훈련 많이 컨디션 조절이져요 오늘 훈련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가요? 네, 눈안 났습니다 이렇게 웃을 수가 없죠? 훈련이 많이네요 좋지? 땀 없네 고맙습니다 마람입니다 정승기야 정승기씨 어려보이는데 혹시 나이가 들리세요? 살입니다아 어, 진짜요? 네 와, 너무 힘드네요 뵙고 싶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네, 저도 같이 훈련하겠습니다. 하이파 어, 죄송합니다. 날씨가 좋구만. 네. 음. 요새 유튜브를 좀 많이 보고 있어요. 그냥 네. 같이 까르듣는 하시는 분들도. 네. 어, 같이 방송한다고 들은 것같은데 네, 저희가 네. 뭐 한번 연락했었어, 벌써? 네, 연락아 벌써 그쪽으로 갔나요? 네. <웃음> 약간 좀 뭐라고 <멀어버렸어요>. 하지 <웃음> 내가 가장 지향하는, <웃음> 어. 그런 훈련하시고,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.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... got t h city b 얼음 되는 거죠 얼음 <목소리> 고맙습니다 i e n a n o n m t a t e 에 i g s n u e s s i a m e a n i p r e s s e d with guess